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동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시리다. 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후감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세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안아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짐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포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머리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깨를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녕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 주하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죄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네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브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받습니다. 가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 할렐루야. 이건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고 또불실의 체계도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어, 저 주의 종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경험한 내용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이 되어있을 것이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왔다는 사실도 이야기하고요. 정나라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신다 할렐루야 자, 일부 때는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의 영이 당신을 인도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고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사역자이고 지금은 모두가 다 제사자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로 하여금 체험을 해서 하나님께 대대로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은밀하게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그리고 자기가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 영이 열어져서 주님 나라에 많은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책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줄 나는 몰랐어요 꼭어 사람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에 올 때까지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기록에 섬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기록된 책도 있는데 천국에 온 백성들은 예수의 피로 지워진 그런 흔적들이었어요. 그러나 죄 목록은 없지만 지운 흔적은 있더라고 보니까. 참 재밌는 사실은 천국의 책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 이제 천국을 갔다 와서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주의 책에 자기 모든 행실을 다 기억해달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자기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한 책이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예수를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콕 집어서 선택을 해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콜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서부터 부르심의 다음 단계인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셔서 콜링과 미션 하나님의 선택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계속 가는 과정에 사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들도 있더라 그그 그 사명이 기록되어 있는 소명과 사명을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로고스로 주셨고 그리고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서 계속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면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특히 사명에 대한 것, 부르심에 대한 것,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것 성령께서 역사심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괘시 하나님의 섬세한 이끄심을 받을 때 내가 그 많은 인도 중에서, 그 많은 뜻 중에서 내가 얼마나 갈피를 잘 잡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간다, 이 부분은 아니었다,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도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일부 때도 그런 설명을 했어요. 컴퓨터로 막 자판에 글을 쓰다가 맨 마지막에 실행키를 딱 눌러야 따라락 올라가잖아요. 그 실행을 하는데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이 되도록 실행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하나님은 실행키를 누르시더라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무 충격받고 너무 놀랍고 그래서 심장이 먹을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해지면 영안이 열어지고 팍팍 쓰러지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왜안 열어지고 쓰러지도 않고 그러냐. 정말 정말 힘들게 기도 시간에 영이 열어진 게 아니라 기도 다 끝나고 집에 가서 막자괴감이 빠져들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다른 사람은 기도주면 낫는데 왜 나는 안 낫는 거야? 다른 사람은 기도해주면 영이 열어지는데왜 나는 안 열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은 성녀춤을 받게 하는데 왜 나는 성녀춤을못 받는 거야? 그런 자괴감이 막 들고 막 여러분 영이 한 번씩 열어지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몇년 봉사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아들 데리고 다시 왔어요 아들이 스물세 살밖에안 됐는데 세상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 일본인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막 세상처럼 막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 스 23살밖에 안 됐는데 나하고 대화 상대가 돼요 인생 대화 상대가 돼 벌써 또래의 스물세 살짜리가 아니야 23살짜리가 결혼까지 했는데 정말로 혹독한 권한과 연단과 세상적으로 나갈 할 것은 다 해봤다고 해요 알고보니까 우리 교회 누구야 저 성경이하고 친구야 지금은 정신공항영 와가지고 공항장에도 하고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엄마와 같이 있어야 잠을 자고 혼자 못잊고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하고 귀신이 막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한테 전화해서 전화가 안되니까 우리 딸한테 전화를, 전화를 하고 목사님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예. 그래서 그럼 오늘 저녁에 와라 예. 금요일날 와라 해서 금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새벽 5시까지인가 축사를 하고 성령을 받고 잃어버렸던 방언도 다시 터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영이 조금씩 열어지고 하늘에서 보석이 떨어지면서 목사님 이거 뭐 이거 뭐 내가 속으로 이놈 봐라 누구는 죽도록 기도하는데도 보석은 커녕 돌덩어리 하나도 못 보는데 <웃음> 참 하나님도 참 모르시는 분이야 놀래를 놓아야 완전히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주고 그 뒤로 그 아이가 금요일날도 왔다가 30분도 못해서 또 다시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계속 이렇게 공황장애가 생기니까요 근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용기처럼 막그 그 귀신이 빠져나가는 것을 본인이 경험을 했어요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귀신이 빠져나가지 자기가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있어보기는 처음이고 한 번도 웃어보지 못했는데 막 웃음이 희라기형이 역사하고 그래서 막 웃고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축사하고 집에 갔더니 귀신들이 내 무릎을 공격해가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끊지도 못해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안 가품을 또 그렇게 하더라고 아 집에 가서 전혀 얘기하 않았는데 그때 이제 스르르르르르르 잠드는 것처럼 쓰러졌는데 길어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사모님이 왔다 갔다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들리고 눈은 감았는데 내가 눈을 떴는데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 앞에 내가 발가락 앞에 내가 있는 거야 고개를 숙이고 위에서 압박하는 그런 빛과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신령한 어떤 음악세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받으면서 지옥으로 바로바로 떨어지는데 딱 보면 그 사람을 딱 보면 화면 자판이 쫙 파노라마처럼 인생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지 파노라마처럼 쫙 화면이 나오고 생각이 말로, 나오고 생각이 화면으로, 나오고 마음 먹은 것이, 동영상으로. 나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과 마음과 말이, 영상으로다 나오면서 말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공간에 죄를 지었던 그 공간에 있던 이런 사물들 바닥, 벽 의자, 소파 침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다 말로 다 나와요 비명을 지르면서 말을 하고 이뭐 생명이 없는 것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말을 한다니까 특히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막댐물방안처럼나요아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어 그게 그게 그게, 그게 몇년몇년몇일몇일 내지 나도 있었어 너도 있었어 이러면서 이런 사물들이 말을 해요. 말을 하니 누가 그거 싸웠다. 누가고 머리채 잡았다. 뭐 욕했다. 가느했다뭐 했다. 뭐. 별이별 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고개를 들자가 없고 설자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광경들은 너무 너무 처참하고요. 지옥이라고 판결을 쫙 판결을 딱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바람처럼 나타나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억울해요. 어떤 사람은 분해요. 어떤 사람은 몰랐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음. 한 번만. 근데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나도 얼마나 바들바들 떨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심판받을 때그다음그다음그 다음 내차례까지 왔어요 하...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주시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이 확 놓이는 거예요 마음이 놓이면서도 그래도 그 앞에서 즉결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중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사명을 감당 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 신부단장 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지옥 가는 사람. 성년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 11조를 안에서 떼어 먹어서 지옥 가는 사람. 뭐 떼어 먹어서 지옥. 그래서 아, 11조만 떼어 먹고 11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는 위로를 삼겠다 생각했는데. 감성금 떼어 먹은 사람, 11조 떼어 먹은 사람, 죄런금 떼어 먹은 사람, 건축금 떼어 먹은 사람, 성경금 떼어 먹은 사람, 무슨금 떼어 먹은 사람. 뭐 드리기로 해 놓고 안한 사람, 안한 사람. 정나라게죄 제목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일부의 설교가 제목이 주의 영이 당신을 인도하신다 그런 제목을 설교했죠 지성소에서 있었던 일은 그런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반적으로 천국과 지구에 대한 심판을 보다가 아기가 내앞에 갑자기 오른쪽에 나타나가지고 이빨을 막부드득거리면서시게해 죽인다고 너희가 뭔데 내 정체를 폭로하고 다녀? 성령의 불을 좋아하네 하나님 보좌 앞에인데도 마기가 그렇게 찌꺼려요 마기가 찌꺼린 것을 얼마나 찌꺼린 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연연하시잖아요 여유만만 유유자적 그런 표현도 하나님 앞에 불경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참 커녕 그런 것에 개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귀가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나를 협박하고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전혀 하나님은 미동도 안 하시요. 마귀가 막 부추기는 말을 해도 하나님은 갖다 가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너무 두려고 떠니까 예수님이 왼쪽으로 오셔서. 내 등을 두드려주시면서 마귀를 향해서 쉬이. 이러니까요. 마귀가 쪽수로도 못하고 어! 나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이빨을 가는데 그 이빨을 가는 소리가 요이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아우 나도 아는데 이 마귀 이놈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한테 이런 소리를 찌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도 아마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등을 두드리시면서 마귀를 향해서 눈한번부라리니까 마귀가 쪽스르도못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에서 갑자기 벼락치는 뭔뭐 불덩어리가 나오더니 마귀를 때리면 마귀가 지옥으로 아악 비명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도 진정이 안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을 김용도 목사를 비밀의 방으로 데려오너라. 나는 그래서 정사각형 같은 그런 공간이면 비밀의 방이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가 비밀의 방이 될 만한 그런 공간이에요. 이 정도 네모나게. 딱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나를 데려다 놓고 주님은 사라지시고 나는 혼자서 그곳에서 구조를 봤어요. 바닥에 대리석 대리석 밤색, 진밤색 대리석 바닥인데, 가운데 십자가로 된 대리석 모양이 또 있고, 테두리로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혼자 거기서 있으면서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또쭉 돌아갔다가 여기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호기심이 정말 많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나자고 그러는데. 무조건 하나님을 보지 말자 하나님 얼굴 보고 살 자가 없겠다고 그랬으니까 절대로 하나님 얼굴을 보지 말자 무조건 엎드리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저쪽 갑자기 내 앞에서 나타나면 내가 기절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것 같아요 저쪽 끝에서부터 하얀 세마폭 끌리는 옷을 입고 왼쪽, 오른쪽, 한 발, 한발 이러시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갈지자 형태로 이렇게. 갈지자는 비틀비틀거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점점점점 되게다고 오자마자 나는 무조건 엎드렸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난 주가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소리만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김목사는 나를 봐라 일어나거라 고개를 들어서 나를 봐라 안됩니다 안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얼굴 보고 살 자가 없겠잖아요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괜찮두와와 떨리는 음성, 머리에 하얀 두근을 쓰시고 금 사슬로 나중에 보고 나서 그걸 봤어요 내가 죽어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엎드린 현장에 머리 있는 데 살짝 앉으셨어요 앉으셔서 내 턱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보고 나는 얼굴에서 뭐가 빛이 강렬한 빛이 나고 나를 죽일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온화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얼굴 모습으로 그리고 또 재밌는 말씀도 하세요. 정말 웃으시는데 어때? 죽지 않지? 너희들이 믿는 아버지가 바로 나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고 성부가 나는 성분이라 성부 하나님이다. 그래서 감격져서막울었어 울고 울고 또 울고 이쯔인이 하나님을 믿었다. 울고 울고 또 울고 또이 지성소는 모세 외에는 들어온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막 울었어요. 네, 뚝 천국은 그러시면서 이제 나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내 수준에 맞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 얼굴을 볼수 있고, 보고도 죽지 않을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감히 거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데, 그 빛에 거하시는데. 빛의 밝기를 스스로 조율하신 것 같아요. 어깨다 손을 턱올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도 그 생각이 자꾸만 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혹시 이분이 주님 아니신가?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나는 여호하니라 저쪽을 봐라. 저쪽을 보니까 주님하고 모세하고 나타나서 가운데 법계가 있는데 법계 사이에서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얼굴이 밝아서 얼굴을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아, 저분은 주님이시다. 저분은 모세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 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이 큰 우박이 있라 그런 말씀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막 우박이나 지진이나 음성이나 뇌성이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 손치다면서 모세한테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웃으시면서 아직도 그 장면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 생명과 생명수 이파리, 나무 이파리가 막나를 만지는 장면들 그 불세례책 세 번째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통로가 만들어지니까 계속해서 계속해서 자꾸 들어가게 됐어요. 천국의 책이 있는데 소명과 사명에 대한 책들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담겨있는 그런 책이더라고 보니까 소명과 사명에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감동을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는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을 때는 소명이나 사명이나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전혀 문의 아니 되는 거예요. 문의 아니 돼. 우리에게 1차로 기본적인 성경 말씀, 신고약 66권 로고스, 로고스 기록된 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로고스도 중요, 성경 말씀도 중요한데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려면 레마적인 능력이 정말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풀어지고 은사로 풀어지고 감동으로 풀어지고 이런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해도도 빠르고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고 영적 성숙도와 성장이 더 빠르더라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물론 가르쳐서 성장과 성숙이 되지만 그거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과 계시와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로 주님이 역사하시면 막 이해하는 속도가 영적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깨닫고 가면 좋은데 그렇게 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이유에 대해서도 책에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불순종, 시험, 미혹, 환란 고난, 유혹 그리고 순종치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하나님 말씀만 주의 깊게 읽으면 알수 있는 것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이나 소명이나 사명을 우리가 받고 깨닫고 축복으로 나아가는 거기에 장애물들이 다 되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과정과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복을 준비해 놓은 그 복이 있는데 내가 받을 복이 있고 내 자녀들이 받을 복이 있고 우리 교인들이 받을 복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받을 복이 있고 우리 교회가 받을 복이 있고 우리 세대가 받을 복이 있고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흘러흘러 흘러가는 흘러 그런 복까지 쭉 나와있어요.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까지 나와있더라고요우의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을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 책대로라면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무슨 조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그 책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실행이 되도록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허락해야. 누가? 내가 허락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 지를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를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순종을 해야 되나 순종 같이 합시다 온전한 순종이 허락해진다 온전한 순종이 될때 실행이 되도록 허락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나에게 막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 부탁하게 그거야. 너희들 내말 들을래 안 들을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고집대로 해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희 인생은 꺾일 거야 가끔씩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한두 번 설득 딱 해보고 그다음에 설득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를 아니니까 다음에는 너희, 너희 몫이야 너희가 순종하든지 알았든지 너희들, 너희들이 너희 알아서 해 그러면 결정적일 때는 자녀들이 순종을 하더라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지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여러분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주 금요일날 왔던 그, 그 아이도 우리 교회 있을 때는 초등학교 3학년인가. 엄마의 손이 이끌려서 여기저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나갈 때 나보다 더 신령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주동자는 아니야. 그냥 휩쓸려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교단의 목사님 항상 원어프해야지. 창세기에서부터 막 아, 원어 히브리어, 헬라그로막 구약에는 히브리어, 신약에는 헬라어로 막깔 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병원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무리 해도 히브리어 앞에는 꼼짝 못 해요 목사님들이 히브리어 하는 목사들 꼼짝 못해. 실력 있잖아요. 헬라 하나 몽상에별 걱정 못해. 그런데 히브리 헬라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학력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에 한번 치우게 되면, 그래서그것 내가 가짜라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 그런데는 뭐 그렇든 말든, 그 나중에 어렸을 때 나갔던 그 아이가. 엄마 따라서 갔는데 그 교회가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화장실에 가서 목을 맸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가는 사람이 다뿔뿔이다 다 흩어지고 흩어지고 흩어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살을 하면 천국 갈까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몰라요? <웃음> 가요 못 가요. 하나님이 영상을 파괴했는데 어떻게 참고를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런데 또 누구는 또 그래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고 말한 그 사람이 지옥 간다. 또 그런 인간도 있어요. 신학자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이 우리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질병이 있고 병이 생긴다 할지라도 가난한다 할지라도 우리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생명이 있는 한,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한 악착같이 살아야 돼.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어렸을 때 얘가 이제 엄마에 끌려서 강제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다. 가 이제 점점 커졌어. 커져서 20살 돼서 혹독한 어려움을 거치면서 정신고황이 생기고 장애도 생기고 그러면서 방황하고 방황하고 자살도 하려고 몇번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그래서 보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어렸을 때지만 밤새로 기도하고 자기가 성령의 물을 받아보고 그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 성인이 대해서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풀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너는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온전하게 오는데 너가 순종할 책임이 있다 자 영적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경험을 하고 보는 건데 사역을 할 때마다 사역을 받는 사람이 수천사가 나타나서 보이기도 하고 또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을 때는 사명을 가지고 천사들이 방문을 해서 사역을 받는 사람 주변에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혼자서 보다가 아,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강력하게 원혜를더 받을 때그 주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돕더라고 보여요. 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도운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무자에 갔을 때그 지동수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벽면에 보니까 불터널이 옆으로 불이 휘익 돌아가는데 거기 들어가라는 걸 너무 무서워서 안 들어간다고 버텼더니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 해서 등 때문에 서 거기 들어갔어요 뜨거운데 음? 보면 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뜨거워요 벌써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들어갔는데 불꽃이 나를 사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의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불꽃이 저들을 사라지 못해요. 할렐루야. 세계 최초로 찜질방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의그 세명의 친구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고 네 아내가 들어가고 너의 자녀들이 들어가고 너의 종부들이 들어가고 성령 불 받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계속 계속해서 저 불의 통로를 통과하면 불의 종이 될 것이다. 불의 교회가 될 것이다. 불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세계로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안 믿었지.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제는 내가 상황과 안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신과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확신을 시켜 주시고 확인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항상 영적으로 나누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어제 뭐 먹었어? 어제 밥뭐 먹었어? 당신 남편 오늘 직장 가? 오늘 우리 애들 뭐나 빨리 가봐야 돼 어째야 돼뭐 해야 돼뭐 해야 돼 커피 마시러 갈까 뭐 마시러 갈까 이런 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는 이거보다 하나님은 오늘 만나서 이야기할 때 항상 나누는 영적인 뭔가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영적으로 살 것인지 나는 감사가 부족했는데 좀 감사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합시다 가족리별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드려야 되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음.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될지 모르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중복에도 부탁하고,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것이 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네. 내가 그냥 대충 이런 먹고 살고, 뭐 이렇게 돈 얼마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상이 없어요. 그건 상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해 나가니까, 내 옆에 항상 주변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항상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어날 준비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소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 할렐루야. 참으로 복잡하고 미묘한 일. 성령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을 말할 때는 참 신나는 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다 귀신이 쫓겨나간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정말 즐겁고 신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살로녀가 전서에는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길 원해요.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육체라는 이 존재 안에 정신적인 존재가 있죠. 인격, 인격이 더 안에.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냐? 영, 영적인 존재가. 영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배우는 것은 굉장히 신나는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근데 예수님께 누가 왔어요. 니구대모가 와가지고 선생님 스승님 자꾸 다시 태어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뭐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태어났는데 성령의 거듭남이 뭡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 그것을 모르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 같다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했으면 어디에서 멈추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라는 관원장한테는 주님께서 잘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가성의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자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에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진짜 예배 그 예배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수 이것까지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거듭거듭이 겠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말 그대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신생된다. 태어난다. 새로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이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영의 세계에 입문하는 거예요. 같이 봐요 영의 세계에 입문하는 것이 성령의 거듭남이다. 왜 그러느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입문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살아왔지만 예술 구절을 영접하게 돼서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다음 단계는 성령으로 완벽하게 거듭나서 이론으로 알고 실제 영으로 내가 경험하면서 거듭나게 되면 영적인 영역, 그런 영적인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요 반항하는 세력들이 또 생깁니다. 영들이 방해가 있어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하고 영적으로 깊이 하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이 방해해요. 영들이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들이나 영들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갑자기 남편이 나를 대적할 수 있고 아내가 대적할 수 있고 자식이 아플 수가 있고 기에는 그런 사건도 나타날 수 있고 차가 막 뒤집어질 수 있고 왜? 내가 은혜받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사역자가 되는 것을 마귀가 가만두지 않거든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불이 안 붙는다 나는 바을 세례가 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기 전에 내가 불을 던질 때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불이 안 붙는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한 집에 다섯이 있는데 부모와 자식들 간에 부부 간에 사건이 생겼는데 분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런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불을 받을 때는 같이 부부가 불을 받으면 좋고요 은혜도 같이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영들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면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트러블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신묘 막채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형성됐는지 궁금하지만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끄시면 참 좋겠는데 뻥 뚫리면서 알면 참 좋겠는데 자기도 세상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늠을 할수 있어요. 아,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솔로몬은 이렇게 인도하셨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삭은 이렇게, 야곱은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시간이 많이 걸린 사람. 똑같이 순종을 하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이 하는 순종, 이삭이 하는 순종, 야곱이 하는 순종 다 틀립니다. 똑같이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영을 다 상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은 다 상대하십니다. 일일이. 무슨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시는데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향을 끼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이 좀 깊어질 때 내가 영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때 하나님은 더 깊이 깊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사명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마라는 사람도 있었고 가라주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벗어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아가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지속적으로 육체의 모든 것들을 철제해야 된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교육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정신적인 부분, 멘탈,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혼과 육이 플러스가 돼서 내가 영으로 살려고 하는데 거부를 합니다 여기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금방 교회 가야지 했다가 누가 전화 와가지고 아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교회 가지마. 주일로만 가는 거 아니야? 앉아. 아니, 잠깐만. 잠깐만. 누가 갑자기 아프다 그랬어.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 가야 될 시간에 그 일을 먼저 가버렸어. 그러면 내 정신과 내 육이 내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탄이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우지까지 영향을 미쳐서 영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의 몸과 혼이 플러스가 되면 네 영과 퇴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있다 마음으로는 또 영으로는 자꾸만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가기를 원하고 육체는 육체대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훈련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성경 보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의 영으로 막 짓눌러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봐야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거든요. 영.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내 영이 가기 때문에 다만 내 영이 가는데 내 정신적인 부분 생각도 있고요,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그대로 용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신발을 받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이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지옥 갈 때도 정, 정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지옥 갈 때도 내 용이 그대로 그걸 그대로 그 기능을 가지고 지옥이 가서 고통을 받거든요. 그 감각은 살아 있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행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자 우편한 자 계시지만 여전히 지금도 땅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역하고 계세요. 저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 살려야 되고, 병 고쳐야 되고, 능력, 아멘 크게 합시다. 능력을 행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주변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의 몸은 이 세상에 떠나가셨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일하시고 있다. 누구? 좋아요, 여러분. 말이에요 아멘. 예. 이제 우리 믿는 자는 주님의 몸이 우리가 주님의 몸에 대해서 커룩한 송전이기 때문에 주님도 지금도 그러세요. 지난번에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하, 제가 주님께 그렇게 말씀 드렸니다 주님 요새 기도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면 교회가 이렇게 편지풍파가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도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줄 압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아니, 다행이다. 지금도 나는 불을 붙이고 싶다. 불을 붙이고 싶으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에게도 다시 기도의 불을 좀 붙이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갔을 때, 그렇게 좀 질문을 한 적도 있어요. 주님, 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의 교회에서 강력하게 옛날처럼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80년도의 세계보고마디예 성에 또 77년도 민족보고마디예 성에 7 4년도 엑스폴로 74 여의도 광장에서 막 하고 확 그랬을 때 주님 요즘에는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이는데 영적으로는 잘 모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활동이 왜 교회에서 사라집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죠. 성령 공부도 이런 종으로 하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 첫째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교인들이 많다. 그들은 때때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는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무슨 일을 만들어서 일어나려고 무척 예를 쓴다.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함께 할수 있겠느냐. 주님의 그러세요. 두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자들이 많다. 주님의 그러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해 주시기를 원한대요. 노력도 안 한대.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한대. 주님 뜻을 기다린다 하면서 시간을 자꾸 소비하고 허비한대. 인생 다가도록. 여러분 그것도 문제죠 우리? 그러안 그래요, 그래요? 아니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교회를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고 계셔. 집사님 기도하시네?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나나 40일 때 작전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해? 옆에 있는 교회목사님 있는데 진짜 주님의 역사라면 주님께서 그 목사님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름을 알게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대. 그걸 40일째 하고 있대. 그러니까 군사님이 얼마나 딱 해요. 집사님, 잠깐만 기다려봐. 아왜 군사님 어디 가세요? 그 옆에 교회가 주부 하나 가져와서 그, 그 집사님한테 준 거야. 집사님, 이거 봐. 주부에 그, 주, 그 교회 주부 하나 가져가서 보면 은그 목사님이 이름 아는데 무슨 이걸 놓고 40일 기도해. 이를테면 그런거예요 제가 한 번은 차 달라고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봉고차 달라고 인천에 내려와서 이제 서울에서 뭐개하인천하다가주힘들돌산 다니는데 누구는 차 타고 가고 누구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보따리보따리 해 가지고 가는데 주네 다른 사람은 다 이제. 집회 다 끝나고 부부끼리 오선도선 뭐 먹어가면서 얼굴 쳐다보면서 막하는데그 많은 차들 중에 어떻게 우리 교회는 차한 한 대도 없고 개척교회니까 그래가지고 얘들만 어린애들만 집에 뛰어다 놓고 일주일 내내 둘이서 같이 보따리 보따리 세 보따리 네 보따리 들고 인천 성난동 절대로 안 태워주더라고요 같은 방향이고 같은 노예 목사님이고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인 줄 뻔히 안, 안 태워다 줘요 왜? 자기들끼리 오붓하게 가려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게자 주시면요 같은 방향이면 무조건 태워드리겠습니다 차꼭 주십시오 근데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러니까 막죄장장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드디어 왔어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너 면허는 땄느냐 아니 없는데요 면허 따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면허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차만 달라고 6개월 동안 기도해 3개월인가 6개월 그리고 이제 면허를 땄어 그런데 내가 속으로 하나님께 너무 성운했어요 기도하다가 사태질해서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어? 그러면 하루만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면 되지. 6 개월 동안 진을 다 빼고 뽑아서 먹을 건다 뽑아 먹고. 응? 어? 그럴 수 있어요? 오 기로 내가 빚을 내서 내가 면허증 딴다근데이 면허증에요. 나는 내 머리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볼 때마다 떨어져 몇번떨어졌는데한 장을 다 갈았어 떨어질 때마다 그거 수입지 그 붙이잖아요 그거 한열번 떨어져야 그거 봤구나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누가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 면허. 나는 면허증 시혜 따서 가서 그냥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쑤 그냥 그날 가서 그냥 됐어. 그거만 믿고 서울 강남에 가서 접수해서 떨어져. 도봉동에 가서 떨어져. 의정부 가서 떨어져. 강서, 강서구에서 또 떨어져. 어디에서 떨어져.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게. 1점 2점 차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기도 시기 맞게 정식으로 등록을 하자 가지고 인천에 와가지고 대우자동차원에 등록해서 그래서 이제 면허증을 땄어요 일종 면허증을 따가지고 잘됐다 이제 하나님 이제 나타나면 가만안 놔둘 거야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거지 주십시오 무슨 기도냐면 너를 만들었으면 봐야 될거냐입을 만들었으면 말좀 해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한 3개월 정도 더 울고 잡수셨어. 그리고 우리 아들, 딸 4살, 6살인데 유치원 공짜로 다니는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보어주시면서 거기 가서 차를 달라고 그래라.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못합니다. 준비되서으니까 가가라. 싫어요. 못 갑니다. 창피해서 못 갑니다. 그러면 못 받는 거야못 받아 내 평생에 그분한테 전화해 주시고 원장님 좀 오실 수 있냐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환상을 부어주셨는데 큰 산에서 폭포수물이 쏟아지는데 이 축복의 물줄기를 내가 막으려고 했더니 내 손으로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명패 하나가 떨어지는데 박선욱이란 명패가 흘러설러서 이게 나중에 땜이 돼버리더라 그런데요, 목사님, 그런데요. 하, 우리 교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그래서 말합니다. 차를, 음, <웃음> 본거차를 기아에서 나온 거 풀이지요. 그거 한 거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무슨 기회예요? 자기 교회 성전 건축에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에게 사인이 왔대요 그린디 피아노를 드리려고 딱 하나님이 사인을 했는데 차일리 피아노를 미고 그린디 피아노가 가격이 비싸서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그러는데 안 했디야 그랬더니 모르는 어떤 누가 그린디 피아노를 딱 해버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사님 저는 이번에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갤로프 차를 팔아가지고 스타렉스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을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걸 왔는데 거기에 어린이집, 한글로 어린이집을 하는데 그분이 한글로 어린이집 월세만 250만원씩 나가더라고요 근데도 그걸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빌딩을 하나 지하 1층 지상 3층인가 2층에 그걸 70평짜리 빌딩을 주셔가지고 또 간정하러 또 왔어요. 목사님 자를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내가 하, 그럴 것 같으면 내가 할걸 내가 다른게 할걸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봉고차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예, 본걸잘 하나님이 주셔서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왜 없느냐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두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것 때문에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앵무새처럼 훈련을 시켰는데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앵무새같이. 앵무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바보야. 안녕하세요. 같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없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꽝막히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물론 균형도 필요하긴 하지만 항상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막 과감하게 도전해야 될 때가 있고요. 완전히 전복적으로 매달려야 될 때가 있고 있지만 어찌 됐든 교회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천국 가고 싶어서 구원,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은사를 지고 앉아서 땅만 묻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사를 마음껏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내가 성장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